저기 빗소라. 응? 우리 집왜 이렇게 어두운가 해서 봤더니 지금 전력 없음 떠버리거든. 이거 혹시 기름 다 썼니 우리 집? 아! 그런가 보. 그렇네. 야 아, 이거, 이거 기름 먹는 함안가보다. 야 이거 기름 많이 먹나 보다. 괜찮아. 외노자 시키면 돼. 산체스도 기름 어디서 나는지 알긴 알아야 되니까. <웃음> 그래. 우리가 절대 막 일을 시키려고 아득바득 시킨 게 아니라. <웃음> 야, 배움 배움. 알아야 되니까. 음, 배 그래. 근데 산체스도 이제 하나 하나씩 알아가야지. 음, 아크를 이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양모 찾으러 갑니다 양모 어디있냐면요 여러분 북동쪽에 있어요 오른쪽 위에 내가 기름 어떻게 캐는지 알려줄게 자 왔지 그러면 저렇게 상어가 다가올 거란 말이야 네 어. 그럼 일단 쟤네들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돼 가까이 오면 두려워하지마 두려워하지마 이 정도는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두려워하지마 아니 이 자식이 지금 어 그라미야 네 나 잠깐 졸려가지고 잠좀 잤게 아. <웃음> 두려워하지마 이 정도는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지금 절대 남이 외면하는 거 아님 어나 숨도 못 쉰다 깜짝 에 우리가 가고 있어 음. 우리가 구하러 가고 힝. 우린 노력했어 프라이밀 파이크 아 이거 돼? 야 요거나 만들자 그럼 여러개 이게 내구도가 좀 오래가잖아 알파 부츠 하나 입자 아 우월! 이거 우월이야! 대박인데? 아 라미 선수 오버헤드킥! <웃음> 어아야아니야 아니야. 이게 여기 말고 또 있는데를 내가 알고 있어요 일단은 갑시다 출발을 합시다 뒤에 쫓아오긴 쫓아오거든요 아이 뭐 쫓아오는 이제는 뭐 우리 부츠 신었는데 무츠가 있어요? <웃음> 아니면 뭐든 혼자 신어 쉬는... <웃음> <웃음> 자네 무츠 안 챙겨왔나? 어? 거얼멀다 어, 됐는데? 어? 설마? 아스머셔스머셔 <웃음> 나이스! 상탠이 인어공주 같지 않아요? 너 고소 먹어 <웃음> 어떤 인어공주 어깨가 이렇게 넓어? 인어공주도 운동을 좋아했을 수도 있지 야 인어공주 이랬으면 마녀가 안 깝쳤어 여기 <웃음> 밑에 기름이 있어 기름? 응 음. 맞아 여기 밑에 기름이 있지 음. 자 그러면 기름을 캐러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설정을 갖다가 내 대상 공격 오오오오오오 야얘 화났어 오케이, 좋아. 어, 얘가 이렇게 해 주고 있을 때 바다 속에 네. 가 보면은 검은 색물이 줄줄 세고 있는 그런 돌이 있어. 근데 요요바닷가재들한테 물리지 않게 조심해. 어 라미야, 그거야. 근데 그, 그건데 너 빠짝. <웃음> 잘 자라 우리랑이. 아아아 아들 아, <웃음> <웃음> 이거, 우리 천육거나좀 들고 몇 개까지? 100개. 1 1 6 0 0개 100개. 1 0다개몇개캐셨어개0개 100개. 100개. 4개 마흔 0개 네 마흔 0개 네 마흔 0개만 네네네 나올 수가 없는데? 어. 너 혹시 나무 곡괭이 같은 거 쓰니? 얘가 돌곡괭이요 아니 아직도 석기시대 자 다음 역은 유기 폴리머 역입니다 요 지방은 이제 사마귀들이 있는데 사마귀를 죽이면 유기 폴리머를 줘요 박세 라미야 요기 보이는 요 들판 있지? 네 여기 근처 잘 찾아보면은 양이 있을 거야 아형 여기 오면은 무슨 크라킹 같은 게 있거든? 크라켄이왜 있어 여기 땅에 어? 어머. 있네? 크라켄이 그러니까 이게 있네? <웃음> <웃음> <웃음> 이거 브레스 왜지? 뿜어봐도 돼요? 해봐, 해봐, 해봐. 해봐, 해봐, 너무 가까이서 하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어, 어야 그래도 불잘 뿜네, 걔. 어, 잡아 잡아 잡겠는데 어, 어. 드래곤으로? 야, 7 다네, 7. 우와, 어, 해곤 했잖아. 야, <웃음> 음. 야. 어, 우리 의 돌리지 마라. 제 팟이다, 제 팟. 야 근데 어이구. 얘 길들이면 편하긴 하겠다. 약간 그건데 일라오인데? 포켓몬 볼로 잡아지나 한번 해볼래? 어 한번 던져보자 얘 담아지나. 기절은 안 되는 것 같고. 어. 근데 얘 뭔가 땅에 뿌리를 어... 내리는. 어... 오. 어지럽. 눈눈 눈이. 야 뭔가 이거 뭔가 뭔가 수상쩍은 게 날아온다. 오지게 피신했어요 세상이. 음 어. 너가 쳐서 그런 거야. 한편아 멀리서 던져보자. 초 장거리 롱슛. <웃음> 뭐가 지나가는데 내 옆으로 기모는 <웃음> 줘. 응, 죽었다. 딱해 레츠고슈슈어어어 땅으로 들어가. 땅으로 들어어 대단하다. <웃음> <웃음> 어빈거 아니야? 잡은 거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다아아아아아 버그났다 야야 그러면 저거 해줘! 에너지 달게 해줘! 아 어, 여기 양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그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웃음> 어? 잡을 거아아아아잡아 잡을 거야 아아아아아아아야 잡을 거야. 하이퍼볼로 던지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18% 나와버려 나도 그정도 나오는데 아까 두 마리 그냥 우연치 않게 바로잡고 언더스로 저기 난리가 났네 어 나이스 아 그냥 좀 들어오라고 비버프을 오고 가네 귀찮으니까 그래 어말 잘듣네 나도 양두 마리 일단 기본적으로 네 마리 됐으니까 이제 저 촉수랑 상대해보자 나 근데 아까 죽고 깨어나서 왜내 신발 벗겨져있지? 시체에서 아까 한핀니가 가져갔어 바로 본체로 가지나는 야독 개많이 걸려 야 뭐야 이거 독 6배로 걸리는 거야 뭐야 이거 야, 잠깐 빠져봐 아, 일단 죽으면서 해야겠는데 어쩔 수 없는데 우와 이거 뭐야 이게 그거구나 빔 잠깐만 이거 도끼로 때려볼까? 27이야 어어 어, 뭐야 어 뭐야 마르코 나 때리고 있는 거 맞니? 여기 안 들어간다 580 들어간다 어?! 침대 설치 좀 써있는데? 침낭.. 침낭 저거 아니에요? 침낭은 너만 아~~ 야 레벨 1125야 <웃음> 어, 어, 5100개 안돼? 음, 그러면은 진짜 한 100단위로만 남겨보고 던져볼까 어때? 에너지가 20% 이하일 때 할루시노제닉 볼을 던져서 패시파이 어쩌고 되면 은 거시기 된다 뭐 이렇게 써있는데 그딴 게 어딨어? 우린 그냥 하이퍼볼이어 <웃음> 침투해! 야앗! 김공간 <디몽아> 침투! 약점 공격. 레츠 기릿! 몇 프로 남아? 0프로 0프로? 어 그러면은 저기 2D대원? 아! 왜 그러시나요? 피를 좀만 더 깎아주시겠어요? 좀 해보겠습니다 볼라로 다리를 묶을까? <웃음> 볼라 맞겠냐? <웃음> <웃음> 와우, 900! 됐지? 이제 네, 맡기겠습니다. 슈퍼 초고각! 장거리 슛! 볼 보이지도 않음! 그렇지! 와, 다쳤어. 어, 0%야? <웃음> 네. 어, 응, 0%야. 죽여주세요. 야, 그래도 죽였을 때 어떤 아이템 주나 좀 보자. 그렇지! <웃음>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왜안 죽.. 아니 아니 따로인가 본데 한편아 네? 너의 그 달리기 실력으로 네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서 보스에 한번 배를 열어보는게 없어 오케이 갑니다 어 뒤로 돌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잘 간다 잘 간다 오 인벤토리 열렸어 어다꺼네다꺼네 아이템이 단 한개도 없어 <웃음> <웃음> 아니 그러면은 야 촉수라도 한번 캐 보자 도기로 네. 켭니다 어도기로 흑요석 크리스탈 유황 아 정말 우리 뭐 했는데 그래? 우리의 원래 목적이었던 양모는 얻었으니 돌아갑시다 안녕 우리 1양이 그 다음에 우리 2양이 어 연재야 이게 3양이 4양이도 줄게. 얘네들 털을 깎으려면 음. 죽여야 돼. 아닐걸? 예, 털 깎는 방법 있지 않을까? 설마. 제발 저를 죽이지 마세요. <웃음> <웃음> <웃음> 돼? 돼? 어 나왔다 두 개. 아두 개? 아두 개? 근데 죽이면은 양모 한 200개 나오는데. 야 야. 그리핀의 날개에 보면 1600개 있긴 해. 야양모였거든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1 1600... 6어 드디어 소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소파 하나 설치해 볼게요. 가서. 소파. good bye. 어 good bye. 어 뭐야? 어! 어, 여기에 문이? 갑자기? 새로운 공간을 만들었지, 비 아니 근데 이거 화장실인데 이렇게 오픈형 화장실 밖에 다안 보여요 처리해놨어요 <웃음> 너무 선명하게 잘 보여 <웃음> <웃음> 너무 선명끼하게 잘 보이는데? <웃음> 여러분 소파가 생겼어요 우와 대박 근데 우리 집 소파는 왜다 있다고 색을 해야 되는 거야 난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머리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 저 어여쁜 소년이에요. 진짜 인어공주가 이랬으면 마녀는 못 갚혔어. 임건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서, 알려줘서, 알려줘서 카페트 색깔 이게 그냥 최선인 거지. <웃음> <웃음> 양두 머리 <웃음> 부서지겠다. 카페나 우리 청도 속 싸움하자. <웃음> ㅋ <웃음> ㅋ 야, 걔 이름 뭐야 근데? 네? 부모님이 부르이번또 <웃음> 새로운 스타일 원하신다고 네이번또 살짝 그 연예인 필로 해드릴게요 너 건드리고 있지, 내 머리. 하지 마라 <웃음> 어떻게 기름 네 머린데? 그냥 좀 그만 타 <웃음> <웃음> 자르시면 <웃음> 수치스러워요 <웃음> <이름이> <웃음> 와, 짱갈래도 있다 대박 아, 짱갈래 주면 안돼요? 양갈래 귀엽잖아 맞아요 인정 야 근데 진짜 예쁜걸로 해놔 이미 깎였는데? 이렇게 <웃음> 아, 그 말하면 어떡해요 <웃음> 이번 스타일 기대좀 할게요 예 <웃음> 한편이 이대로 접속 끊어봐, 어떻게 돼? 양이 졸라 이상하다는데 쩝. <웃음>